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로 큰 돌을 밟고 서 있는 꿈. 가난 속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찬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사우는 꿈. 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사우는 꿈은 목돈 마련의 찬스이다. 매사가 잘되어 나갈 행운몽이다. 아울러 현관에 벗어둔 슬리퍼가 이리저리 뒤엉켜 있어 정돈이 안된꿈 역시 지위가 상승될 좋은 꿈이다. 도깨비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타난 꿈. 갑자기 일확천금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 등행재 재물, 돈, 행운 등이 따름. 강도가 집에 들어와 공포에 떠는 꿈. 강도가 집에 들어와 공포에 떠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적으로 이득과 행운이 뒤따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성교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것에 대한 은밀한 소망을 의미한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백마를 타고 가는 꿈. 건강, 명예, 출세를 하는 등 행운이 따름.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소나기가 자신에게 쏟아져 젖는 꿈.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소나기가 자신에게 쏟아져 젖는 꿈은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될 징조이다. 소나기를 만나는 꿈은 대개 의외의 재물 획득, 귀인과의 우연한 만남, 횡재수 등을 나타낸다. 겨드랑이의 날개가 돋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거드랑이의 날개가 돋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관직으로 나아갈 행운을 암시한다. 고위권료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며 신분이 급상승한다. 귀한 도자기를 사는 꿈 결혼을 하는 등 생활환경이 크게 변하고 행운이 오게 됨 모자에 꽃이 꽂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경사, 명예, 승리, 성공, 입학, 당선, 합격, 승진, 학위, 자격취득 등의 행운을 맞이한다 고급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하거나 얻는 꿈 고급 목걸이를 하거나 얻는 꿈은 결혼 상대나 애인이 생길 암시이다 이미 연애가 진행 중이라면 좀더 순조로운 관계로 발전되며 또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징조이므로길몽이다 대나무 가지마다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봉 사문서의 기론이 보이고 기쁜 일이 생긴다. 창작, 발견, 행운 등이 있다. 감방 안에서 누워 천정을 바라보는 꿈. 관세음보살은 자비광명을 가지고 예수는 사랑과 꿈을 가지고 오신다. 행운의 여신이 온다. 괴한들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거나 부상을 당해 피가 흐르는 꿈. 괴한들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거나 부상을 당해 피가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징조다. 재물운이나 명예운이 함께 있을 길몽이다. 구더기를 먹는 꿈 구더기는 재물, 행제, 먹거리, 돈의 상징이다. 구더기를 먹는 꿈은 행제를 하게 되거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해 실마리를 찾는다. 구더기가 많이 있을수록 재물이나 행운이 커지게 된다. 대통령이나 임금을 만나 절을 한꿈비인상봉의 암시이자 입신출세가 암시되는 행운의 꿈이다. 개가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는 꿈. 금은보석, 시계, 반지 등의 선물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길조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말을 타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꿈. 깊은 소식이 있을 짐조의 꿈. 행운이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꿈. 귤 속에서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창조, 창작, 발견, 발명, 행재 재물, 행운 등이 있다. 밭에서 고구마나 물을 캐내는 꿈. 꿈 속에서 밭에서 고구마나 물을 캐냈다면 이 꿈은 뜻밖의 행운이나 행제가 생겨 재물과 소득이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여성이 이러한 꿈을 꿨다면임신의 징조일 가능성이 크다. 미나리나 쑥 냉이 별꽃 등에 관한 꿈 꿈에 나타난 미나리나 쑥 냉이 별꽃 등의 채소는 공이라는 계절을 상징하거나 행운이 찾아올 전조로 해석되는 길몽이다 간장이나 된장에 관련된 꿈 꿈에 등장하는 간장은 재물, 돈 무역, 법 보호 조직 등을 상징하고, 된장은 사랑, 행복, 보호, 관용, 재물, 사업 등 대체적으로 행운을 상징한다. 따라서 꿈속에서 간장이나 된장을 맛보거나 음식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러한 꿈들은 경사가 생길 암시이다. 또한 된장을 한 항아리 가득 받아오거나 얻는 꿈은 뜻밖의 이득을 얻게 되어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지하는 행운 몸이다. 막은 샘물이 솟아나오는 꿈. 꿈에 등장하는 샘과 샘물은 자신의 순수성. 양심 또는 정신적인 영역을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아울러 샘솟듯 넘지는 행운과 은총을 나타내기도 한다. 꿈속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와 흐뭇해하고 있었다면 이 꿈은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행운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대길몸이다. 솟아나는 맑을 샘물을 마셨다면 환자는 회복되고 고민이 있던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다. 나쁜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꿈. 나쁜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꿈은 실제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길조의 꿈으로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나 재물 등을 얻게 될 징조이다.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꿈 나오지 못하면 이해의 내용 나오면 위험이 비켜갈 행운의 꿈 날아가는 큰 봉황을 손으로 움켜잡는 꿈 날아가는 큰 봉황을 손으로 움켜잡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운을 잡거나 출세하여 만인의 대표자가 된다. 경찰관에게 잡히는 꿈 남과 다툴 일이 생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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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속에서 불꽃이 뿜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기술개통이나 유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또는 재물, 행재등 행운이 따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보화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뜻밖의 행재가 생겨 운수가 대통하게 된다. 행운, 재물, 돈, 희소식 등이 있다. 등나무 사이로 둥근 호박이 보이는 꿈. 뜻밖의 행재를 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식복 쯔복, 임신, 행운 등이 있다. 날아가는 봉황새를 손으로 잡는 꿈. 뜻밖의 행운을 잡아 명성을 얻고 입신출세하여 만인의 울음을 받게됨. 개가 마당을 파헤치는 꿈. 뜻밖의 행운이 생기거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됨.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간 꿈. 뜻하지 않던 행운이 옴. 거북이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꿈. 만복과 행운이 가득할 꿈.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많은 돈과 재물이 생기며 최고의 물질적 행운이 있음. 많은 황금을 얻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는 등큰 행운이 있음. 계란을 사오는 꿈. 매사에 행운이 따를 꿈. 실속 있는 일이 생길 꿈. 높은 산에서 살고 있는 꿈. 머지않아 무엇이든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꿈속에 높은 산이 봄이거나 여름 같으면 굉장한 행운이 찾아올 길몽. 밤송이가 누렇게 벌어진 꿈. 머지않아 사업이 번성하고 혼담 등이 이루어지며 큰 행운이 다가오게 됨. 맑은 물기둥을 타고 속꽂힌 용이 하늘로 오르는 꿈. 명석한 두뇌발달로 업측을 헤아리는 지혜가 영롱한 옥이 된다. 생각지도 않은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기쁨을 안긴다. 푸른 길조이다. 맑은 물 위에 수선화가 활짝 피어있는 꿈. 명예, 혼사, 결혼,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입학, 승리, 성공, 발명, 발굴, 연구, 취직, 재물, 계약, 수주, 수입, 수신, 하대의 행운 등이 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물을 뿌리며 청소를 깨끗이 하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의 문으로 실형이 통하고 만복이 들어온다는 징조이다. 행운의 여신, 발전, 교류, 배통 등의 길조이다. 뒤에서 고름이 나오는 꿈. 모든 잡념과 질고는 사라지고 희망찬 사랑과 행운이 돌아온다. 어, 비병이 있다. 반딧불이 변해 달덩어리가 되는 꿈. 무능작가가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여 영예로운 대상을 받는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네온사이인 불빛 아래 안개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행운의 꿈이다.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꿈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운이 있고 애신상의 안정과 발전이 있음을 뜻한다. 갈증이 해소되도록 물을 실컷 마시는 꿈 물이라는 것은 꿈속에서의 의미가 복잡하고 여러가지 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재 물을 뜻하기도 하고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정신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매체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물을 갈증이 해소될 만큼 마셨다면 막혀있던 일이 풀리게 되거나 경제적인 면이 풀리고 재운이 들어오기도 한다. 행운이 찾아오며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일 수 있으며 정신적인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눈앞으로 화려한 유채꽃이 다가오는 꿈. 밝은 희망이나 행운이 다가오는 등 운수대통함. 검은 말이 집에 들어와 날뛰는 꿈. 백0 0만은 행운이나 흑만은 좋지 않다. 어떤 충격으로 마음과 몸이 상할 꿈. 땅속에서 금으로 만든 불상을 발굴해 내는 꿈. 부귀공명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 성취하게 된다. 행재, 재물, 돈, 행운 등이 온다. 기와 지붕 위에 봉황새가 앉아 있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하게 된다. 경사, 기쁨, 소식, 행운, 귀빈, 상봉 등의 길조이다. 관속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꿈. 북이 공명하고 훌륭한 업적으로 상, 군장을 받게 된다. 예술 창작, 행운이 온다. 거울 속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보이는 꿈. 부동산이나 아파트 추첨에 뽑혀 행운의 열쇠를 쥔다. 이사, 이전, 부동산 계약 등이 있다. 개가 파란 고추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행운의 복꿈이다. 목화밭에 불이 나는 꿈. 불은 태양신이다. 태양은 원대한 에너지 자원이 므로 경제적 지원과 기간산업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 행재 재물, 돈, 행운 등이 있다. 고가의 손목시계를 팔에 차는 꿈 기산시계를 차는 꿈은 길몽입니다. 많은 좋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행운이 올 것이에요. 구리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굳은 약속을 하게 된다. 만남, 결제, 합의, 계약, 회사 등으로 행운의 열쇠를 준다 물망초 꽃다발을 안고 있는 꿈.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달콤한 보험을 하게 된다. 단꿈, 행운이 온다. 매화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뜻밖의 행운을 맞아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꿈. 사업이나 진급의 행운이 따라 동기를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공하게 된. 거울 속에 산신 할아버지나 백발노인이 나타나는 꿈. 사회적 신분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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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업을 하여 크게 발전하고 성공하게 되거나 재물이나 행재 등의 행운이 있음. 바나나 가지의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더니 소비자의 좋은 호응을 받게 된다. 창작, 명예, 연구, 경사, 기쁨, 행운 등이 있다. 감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인기가 있는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된다. 명예, 재물, 돈, 행재 행운, 사랑 등이 있다. 맑은 강물속에 별이 반짝거리는 꿈.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여 문명의 씨앗을 낳는다.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명예를 얻고 출세한다.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인기를 얻는다. 킹크빛 행운을 맞이한다. 노란색이나 황금색 옷을 입은 꿈. 생각지도 않던 행운의 여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게 되거나 시선을 받고 싶어함을 암시. 고향에 있는 자신의 집과 논밭이 폐허가 된 꿈.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 찾아오게 됨. 방울새가 따라오는 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달콤한 사랑을 줍는다. 인형, 사랑, 경사 등의 즐거움과 행운이 있다. 땅에서 노란 사파이어 원석을 줍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뜻밖의 행재를 하고 재수가 대통하다. 골 속에서 불을 뿜어내는 꿈. 생산업이나 유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재물, 행재 경사 등 행운이 온다. 거울 속에 인꽃의 한 쌍이 보이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이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행운의 여신이 온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는 꿈. 소및 사람의 원조나 협력을 얻어 행운을 가져올 길조이다. 그러나 부처를 만나 그 뒤를 따라가는 꿈은 병에 걸릴 흉조이다. 밤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밤을 손으로 받는 꿈. 수주, 경매 등에 입찰하여 낙찰될 수 있는 행운이 있음. 높은 곳에 매화가 곱게 피어있는 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성공, 승리, 취직 등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명예, 행제, 재물, 돈 등이 있다. 국가원수로부터 증서를 받는 꿈. 승진하여 자리바꿈이생기고 상, 훈장을 받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결제, 계약, 취직, 수주, 상장, 훈장, 행운, 성취 등이 있다. 돼지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꿈. 시험이나 추첨 등에서 행운을 얻거나 직장을 얻게 된 가슴에 달린 브로치가 반짝거리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상장, 훈장, 임명장,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성공, 승리 등의 행운이 주를 잇는다 맑고 잔잔한 호숫가에 달아 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신비하고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한다 강가나 해변가에서 많은 미인들을 눈여겨본다 행운 만남, 사랑 등이 살포시 가슴에 다가온다. 밭에 홍당모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신세대의 젊은이 취향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매스컴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명예, 경사, 만남, 창작, 부위,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혼담 등의 행운의 꽃이 핀다. 거울 속에 백명이 비치는 꿈. 신으로부터 고귀한 복과 행운을 받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승소, 결제, 합의, 계약, 재물, 입신출세, 부기공명 등이 있다. 바다 밑에 방울 같은 산호가 앙증맞게 보이는 꿈. 실속 있는 계략으로 엄청난 일을 척척 해낸다. 알찬 행운의 열쇠가 보인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실제로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 대개하다 결혼식 날 예식장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꿈. 실제로 하늘이 내려주신 천생배필과의 백년애로로 아들, 날낳고 잘 살게 된다. 마음먹은 뜻대로 소원성취하게 된다. 희망, 행운, 영예 등이 있다. 말을 타고 대골로 날아 들어가는 꿈. 1년 묵은 체증이 뚫리듯 통쾌한 행운을 맞아 쾌제를 부른다. 소원성취한다. 모래밭에서 빨간 진주알을 줍는 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예술작품 전시회에 참석하여 멋진 감상을 하게 된다. 희귀한 문서, 자격증. 학위상장, 분장 등을 받는다.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꽃망울이 단 이슬을 머금고 꽃잎을 곱게 터뜨리는 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문화의 공간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게 된다. 명예, 경사, 입학, 결혼, 첫걸음 탄생, 사랑 등의 행운이 있다. 대나무 숲이 푸르고 잎새마다 싱싱하게 보이는 꿈. 어떤 희귀한 소재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감상, 행운이 있다. 똥통에 빠져 똥으로 범벅이 된 꿈. 엄청난 행운을 암시하는 꿈. 거울 속에 거북이가 비치는 꿈. 여신으로부터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경사가 있다. 단풍잎이 변해 별이 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영몽의 꿈으로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부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명예, 성공 입학,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등이 있다. 구름이 하늘 사방에서 상서로이 일어나는 꿈. 영예로운 희소식이 있게 되며 행운 발전, 승리성취 등을 획득하고 사업이나 거래 관계에 따른 유익 및 안정을 얻게 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꿈. 예기치 않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또는 행운이 약속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개가 다리를 물어뜯어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쏟아져 사방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목이 잘린 머리를 보거나 만지는 꿈. 오랫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된다. 행운도 따름. 곱게 피어있는 물망초 꽃이 꽃병에 꽂아져 있는 꿈. 오랜만에 친구나 애인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상봉 행운을 암시. 행운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